안녕하세요 피트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제기어 XF-25T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오일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태는 보통이며 레벨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에어 클리너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기존 오일 필터를 제거합니다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하우징을 클리닝한 후 신품 오링과 필터를 장착합니다 모든 접촉면에는 신유를 발라주고요. 하우징을 손으로 끝까지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. 마일드한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답터를 장착 후 차량을 올려줍니다. 언더커버를 탈거 후 기존 엔진 오일을 배출합니다. 드레인 플러그 실링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정확한 토크로 체결합니다 XF25T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라베놀 ECS-0W20입니다 XF25T에 탑재된 인제 오일 엔진은 s t j l r 5 1 5 1 2 2 0 w 2 0 규격을 요구합니다 해당 오일은 공식 승인유이며 100% 합성유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, 시동을 끄고 수분 후엔진일 레벨을 확인합니다. 정량 잘 충진되었습니다. 다시 시동을 걸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. 필터, 플러그 모두 깨끗하네요. 서비스 시기 리셋 및 다음 엔진을 교환 주기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 후 출고합니다. 이상 제기호 XF-25T 엔진을 교환이었습니다.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